이제 곧 구정이에요. 고향에 가세요. 이제 곧 구정이에요. 고향에 가세요. 이제 곧 구정이에요. 고향에 가세요. 네.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. 네. 가족 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. 네.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. 저도요. 벌써부터 설레여요. 저도요. 벌써부터 설레여요. 저도요. 벌써부터 설레여요. 이제 곧 이제곧 이제 곧 보고 싶어요. 보고 싶어요. 보고 싶어요. 그리워요. 그리워요. 그리워요. 나도 나도 나도 설레이다. 설. 레, 이, 다, 설레이다.